어색 <웃음> 격해 봐! 얘 미쳤어. 미쳤어 와 봐! 저쪽에도 벽가루? 하하하 이거 렌즈 <웃음> 없냐? <왜> 이렇게... <웃음> 반갑습니다 방금 인트로 만들고 어깨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봐봐요 이.. 일단 이게 제얼굴이고요자 제 팔 다리 다시 팔그 다음에 제 어깨가 어떻게 되있냐면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내가 약간 병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키를 하고 나서야 녹화를 킨다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놓친 장면들이 정말 아쉽다 뭔가 머리로는 충격수탄이 가장 적중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네. 아, 이 손이 안 움직인단 말이지 여러분은 테르믹과 충격수탄 아크스타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가 나에게 누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당연 아크스타다 그 이유는 표창처럼 생겨서 멋있다 여러 팀이 우리 근처로 합류했고 우리는 빤주 달리기를 했다 빼자 빼자 빼자 빼자 빼자 난난난난기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에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이난난난난난난기난이난이난난난난난난난난난마난난난 팀원 모두 충분히 파밍을 잘 끝냈고 우리 팀 왔으니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철통보안 그 누구도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찢지. 지금 내가 다시 보는데도 준 내게 역겹다. 미리 본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장이 더 역겹다. 올수 격해 봐야 미쳤어 와봐올수 있을 와보든가 저쪽에 도벽가야 <웃음> <웃음> 이거 레인지 냐오야 문, 문떨렸문 떨렸어 헛! 이게 안맞아요? 잠깐만 설마 크게 토가? <웃음> 손 치워 <웃음> 내 여자 데려간다 내 여자는 의사도 못 건드리러 상대는 아직 내 팀이 남아있고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웃음> 1등을 했다 오늘의 교훈 이불 밖은 위험해 윙뽕 윙뽕 윙뽕 어린도 없다. 내가 이겼다. No.